아야 미친놈아 자는 야안뜨이냐 여... 그렇게 불먹다 디제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선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은 아, 저희 시골집에서 맛있는 품 풍천 장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. 자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장어는 풍천장어갤러리 고창에 있는 풍천장어갤러리에서 협찬을 어, 받았고요 어느 정도 어, 홍보성의 목적이 있는 그런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어, 풍천장어로 유명한 고창입니다 오늘, 어, 여러분들한테 풍천장어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식판장 한번 드셔보시라고 당장 팔고요 아..이 장어 장어 맛있게 굽는법자 여러분들 1kg를 시면이 정도가 나가는데 그램을 재보면 거의 600g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? 1kg인데 왜 600g이냐? 그게 아니라 이게 생장어 때 생장어 때 무게 1kg를 이렇게 손질을 하고 지금 초보를 상, 살짝 한 상태거든요 예, 초보를 한상태 무게가 한요 정도가 이제 됩니다 예. 자, 이렇게 1kg 정도 구매하시면 장어 양은 이 정도가 나가고요 이, 여기 가격이 얼마야? 42,000원 아, 42,000원 네, 로당 42,000원에 판매 하고 계시고요 음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, 1kg를 구매하시면 요 어, 정도 양 해가지고 42,000원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자, 순당에서 나오는 복분자도 여기서 같이 또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. 가격 25,000원. 아, 이 장어에 대한 구매처는 제가 더 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등부터 이렇게 다 구워주고 여기다가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해시다 소금이 살짝 이제 녹아 스밀 수 있도록. 야우. <웃음> 지금, 우리 각시도 지금 감탄사가지고 엄청나게 많네. 이렇게 가지고딱잘 잘라서 이제 세워주면 되지. 오우. 생강 두개 넣고, 싹 찍먹. 아. 아따. <웃음> 옆에서 엄니가 운수를 겁나 주고 있습니다. <웃음> 쌀것 같아, 내가고. 예, 쌀것 같아. 알짜. 저거 먹어라. 와. 아, 장난 아니다 진짜. <웃음> 엄니한테 먹어볼라. 난 저거 먹어야지. 뭐? 아, 간디 간디비랑 가 봐. 건떨것같 나야. 어. <웃음> 어떡 <어머니> 고. <말고>. <웃음> <오>. 맛있어 <웃음> 음. 맛있게아맛있다 <웃음> 자, 너. 두 점. 예. 내가 다 깻잎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짜오가 맛있은 게, 깻잎도 맛있는 거지. 아. 어우, 잘한복분자해 혼자. 아. 아 진짜 아, 고소하고 진짜 고소하네 예, 진짜 엄청 고소하네요 그리고 가시가 그렇게 뭐 그렇게 좀좀뭐 많이 걸린다거나 불편함이 없어요 애들도 먹어도 될것같은데 음, 어머, 장난 아니다 와, 여보, 이거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와, 아, 엄청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. 장어는 엄청 암 비리고 고소하니 맛있다. 음. 어리, 엄니가 약간 좀 비린 걸좀잘못 드세요. 네, 예, 저는 비린 걸잘 먹는데, 예. 아, 나는 요생 마늘종,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. 아. 음. 장어가 맛있게 맛있다. 음. 어디 장 거냐? 풍쌈. 고쌈, 고쌈. 고 풍쌈. 어, 말 맛있다. 어, 향 좋네, 말 좀. 야 미친놈아 자는 여... 식품이냐 그렇게 보을다 디져야? <웃음> 장어 진짜 맛있다 <웃음> 아 웜이 좀 나중에 좀 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맛있는데 이게 아니 이게 홍보순 영상이라 고 그런게 아니라 진짜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 진짜 웬만하면 맛없다면 가치 없거든요 <웃음> 어 자가 진짜 좋아요 아, 이게 보양 느낌으로 보양식 느낌으로 지금도 좀날 더워질 때또 많이들 찾, 찾으시거든요. 어. 우리 여러분들꼭 한번 기회를좀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아 이럴 때는 효도한다야. 엄마가 어. 감자를 딱 넣은 넘게... 아, 그래지. <웃음> 제가 이거 집에서 그냥 그 에어프라이기나 뭐그 이런 걸 그냥 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에. 그래도 갖고 와서 이제 좀 구운 김에 양이 또 되니까 에. 우리 어미도 좀구워드리려고좀 음. 있다 이제 또 이따가는 방에 계신 또 아버지도 또 구워서 갖다 드려야 지 이제. 아. <웃음> 응. 어머니 좀더 샀어. 아니, 까 햄버거를 먹었더니. 응. 음. 좀 이따 이제 안에서 먹어야지다 네. 상차에 많이 먹어야겠다. 어머니 햄버거 드시고 싶다고 햄버거 하나 사다 드렸는데 햄버거 드셨거든요. 근데 원래 그런 거 드시면 너잘안 드시는데. 음. 아, 근데 좋다. 장어, 있나요, 장어, 장어 여기? 좋다. 이런 데는 솔직히 홍보할 만하지, 진짜로. 음. 방어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숯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집안에서 숯불로 이제 구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게 에어프라이기가 있으신 분들 에어프라이기에 구우면 이런 느낌이 날것 같고 그리고 후라이팬으로도 충분히 어, 괜찮은 맛이 날것 같습니다. 음. 자... 어 나도 꼬리, 꼬리도 취소가 없죠. 많은 쪽은 꿈 맛있다고 하는데 마가 음. 아. 우리 엄니가 또 그라고 먹다 이제 뒤진다고 하니까 예, 잘해다가. 요 복분자는 이 걸쭉한 느낌보다는 어 예. 살짝 좀 예. 라이트하면서 좀 살짝 깔끔한 느낌의 복분자주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걸쭉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음, 깔끔하게 예.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. 하... 제가 오버해고 잔에 일부러 안본게 아니라 그런 좀 깔끔한 느낌이 있으니까 예, 벌컥벌컥 그렇게 마신 거예요 이제 아, 깻잎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생강도 맛있는데 장어쓰 면 깻잎 나오잖아 음. 아, 여기 볶은 자가 자꾸 땡겨네 볶은 응? <웃음> 자가 자꾸 땡겨 와. 와. 이거 각수도 잘 먹는다 <웃음> <웃음> 나 아, 저는 집이 시골인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거안 사고 딱 키운 텃밭에서 딱 따다가 <웃음> 장어 같은 거 그냥 장어만 갖고 오면 그냥 전 집에서 그냥 예, 엄니가 준비를 다 해주시니까 아. 어렸을 때는 집이 도시나 수도권이 우리 집이 아닌 게 되게 조금, 원망스러웠어요. 야, 근데, 나를 저금한 잔씩 먹으면서 유튜브라는 직업을 갖고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지금은, 저희 부모님이 또 시골에서 저를 나아주신게또 되게 또 너무 감사해요. 음. 아. 항상 이렇게 와서 좀쉴수 있는, 예, 네, 시골에 있다는 거. 아, 이런 게 굉장히 또 복받은 또 삶인 것 같아요. 정말. 음.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식당 가셔도 될것 같은데, 음. 그지 따로 이제 식당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영업을 안 하시는데 사이 먹시 여기 진짜 이런 식당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정말 맛있습니다, 진짜 홍보성 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화가 너무 좋아요, 진짜.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게 기회 되시면 꼭 예, 한번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. 예. 아휴 여보 이거 깻잎이랑 되게 잘먹에서 아니 한 번씩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제 소고기도 해가지고 우리 각시가 웬만하면 진짜 음식 막 이렇게 잘 먹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엊그제 아, 구운 소고기하고 오늘 이 장어는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 아하좀 <웃음> 뿌듯합니다 진짜 아자 여러분들 이제 좀 되게 어둠이 좀 내렸어요 어둠이 좀 내렸는데 저희 이거 좀 먹고 자 안에 기다리고 계신 우리 음미 아버지한테 장어는 좀 더, 에, 구워서, 한번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. 예. 자,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, 여러분들 오늘, 아, 이 좋은 장어, 어, 이제, 지원해주신 우리 풍천장어 갤러리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여기 정말로, 아, 진짜 추천합니다. 예. 홍보수 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맛이 너무 좋습니다, 장어가. 여러분 나중에, 기회 되시면 한번, 구매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딱히 지금 구매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. 뭐, 전화번호로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이런 거 있지만, 뭐, 당연하겠지만, 카드 결제, 뭐, 현금영수증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. 네. <웃음> 참고하셨다가 혹시 생각나시면 한번, 전화 문의,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이바이. 자, 이제, 네. 남녀 아버지 드릴 것 따로. 네, 굽고 있습니다 네.